통계를 낸 자료를 보면 음. 어, 만성질환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국내 인구의 1,880만 음. 명 20년을 기준으로 볼 때는 약 1,100만 원 어, 같은 보장인데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네요 고객이 회사에다가 직접 재가입 의사를 밝혀야 된다 음. 라는 게 이제 정말 중요한 사항이에요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찬현 대표입니다 오늘은 유병자보험 파트로 이석키 팀에을 모시고 유병자보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이석기 팀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이석기 팀장입니다.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아직도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유병자 보험에 대한 정의를 조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병자 보험 어떤 보험인가 이름 그대로 병력이 있으신 분이 가입하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병력이라고 말하는 거는 약을 복용 중이시라거나 아니면 비교적 최근에 치료 이력이 있으신 분들이 일반 심사 상품이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건강체를 대상으로 가입하는 상품을 가입하실 수 없는 분들이 좀 심사 절차를 좀 간소화해 가지고 음. 가입하는 상품을 유병력자 보험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간편 심사 보험, 음. 간편 가입 보험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병자 보험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건강체라는 용어와 그다음에 유병자라는 용어 두 가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하실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 가입하시는 게 건강체이고 병력을 가지고 있죠. 만성질병 또는 수술이나 입원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보험사가 인술 인출... 안 해주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어, 그런 렇죠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유하게 받아줘라 라고 해서 만든 게 이제 유병자 보험. 간편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보험. 이런 보험들은 전부 다 유병자 보험이다. 간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상품들은 전부 음. 간편심사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는 유병자 상품이다 음. 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치 같은 경우에는 보통 18가지 정도의 고지 네네. 사항들이 있다면 간편 보험은 적게는 한 가지만 네네 어, 맞아요 네, 많게는 뭐 세 가지 정도? 네. 그 정도만 넘어가시면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가입하실 수 있도록 가입의 문을 좀 열어놨다. 그런데 단점도 있죠. 어, 단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 상품에 비해서는 금액대가 이제 같은 보장을 놓고 봤을 때 금액대가 조금 더 비싸다. 음. 라는 게 이제 뭐 유일한 단점이라고 볼수 있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입한도 음. 부분에서도 조금 더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음.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병 유병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네네. 이 유병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건 어쨌든 간에 이런 심사에 걸려서 일반체를 가입하기가 어려운 네네. 건강체를 가입하기 어려운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이렇게 분의가 많아지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천만을 넘었다는 걸 제가 불과 한 1, 2년 전에 봤던 음.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통계를 낸 자료를 보면 음. 어, 만성질환을 하 나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국내 인구의 1,880만명, 3분의 1가량이 음. 최소 하나의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 음. 또 인구의 3분의 1이라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맞아요. 저는 이 유병력자 시장은 앞으로도 쭉 당분간은 음. 계속 이 기세가 이어질 것 같아요. 어, 일단 유병력자 상품의 발자취를좀 따라가 보자면 2010년 초반 당시만 하더라도 나이가 좀 많으시거나 아니면 병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 아예 보험 가입이 거절이 되는 음.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런 이유가 보험회사에서는 충 충분한 통계적 자료를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유병력에 대한 뭐 통계 자료도 없고 손해율 측정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여서 상품 개발이 좀 더딘 감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뭐 고객들의 니즈라든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보험에 소외되는 사람들을 좀 돕고자 적극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인 결과 2011년 뭐 라이나 생명에서 뭐 국내 최초 유명자 상품이라고 할수 있는 고혈압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음. 전용으로 가입하실 수 있는 상품을 내놨고요. 음. 그 이후로 조금씩 회사별로 간편심사로 가입이 가능한 음. 신상품 틀을 출시를 했는데 본격적으로 음. 성장하기 시작한 거는 제 생각에는 2년에서 3년 사이인 것 같아요. 음. 지금도 계속 매년 20% 이상씩 어마어마합니다. 19년 기준으로 한 2조 5천억 원대 규모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 앞으로 이 유병력자 시장은 조금 더 음. 성장을 계속하지 않을까라고 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가 되게 오래됐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짧아요. 한 10년 정도 된 거네요. 네네. 근데. 10년 정도밖에 안 됐죠. 음. 근데 지금 효과적으로좀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다. 음. 네. 그래서 어, 병력이 있으시더라도 만성질병이 있으신 분들도 안 된다. 그리고 너무 비싸다 라는 개념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전문가님 상담 해보시면 판매적인 가격 안에서 이 정도는 내가 지출할 수 있다. 이런 보장에 에서는 준비할 만 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 있는 그런 상품들이 지금 출시되고 있다 네 유병자 보험의 춘추전국시대다 음. 이렇게 느낄 정도거든요 유병자 보험의 종류 설명을 해주신다면 회사마다 상품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사실 그 고지 내용을 따라서 나눠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음.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제일 기본적인 음. 유병자 상품이라고 할수 있는게 325 네. 간편심사보험인데 여기서 325 숫자를 따서 말을 하는 게 3개월 이내 치료 이력, 음. 2년 이내 입원 수술 이력, 그리고 5년 이내 중증 질환 음. 이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가입을 할수 있는 상품. 그 이후에 나온 상품이 이제 중활증 보험이라고 해서 325가 아니라 335, 333 음. 3, 3, 3, 3 이런 식으로 상품이 나온 게 있는데 3개월은 동일한데 2년에서 3년 이내 입원 수술 이력까지 보는 상품이고 음. 이제 5년 325 상품은 5년 이내 에 안만 봤는데. 335 상품 같은 경우에는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5년 이내 8대 질병을 보는 회사가 있고 6대 질병만 보는 회사가 있고 5년 이내 암만 보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음. 이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다. 3개월 이내 치료 이력이라든지 음. 1년 이내만 딱 보는 음. 3.1 상품 음. 그리고 3개월 이내 2년 이내 입원 수술 이력만 보는 3.2 상품 음. 그리고 단 하나 5년 이내 암 진단만 음. 받지 않으셨으면 가입을 하실 수 있는 5 음. 뭐 상품 등등등 네, 간편 보험 상품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 고객님들이 좀 이해하기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3 2요가 가장 기본이고 경력이 네. 많으면 많을수록 음. 보험료는 비싸지고 네. 어, 이런 구조로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좀더 엄격하게 심사를 받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보험료는 좀 저렴해진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전문가님들을 모시기가 되게 어려웠던 게 뭐냐면 에, 음. 상품이 아직 표준화가 안 됐다 보니까 음. 아까 그런 표현을 써주셨어요. 이게 지금 유병자 상품의 음. 춘추전국시다 시대다. 음. 음.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응. 그 실손 표준화 응. 이전의 응. 형태를 좀 보이는 것 같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회사별로 저마다 응.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상품이 판매가 됐었는데 응. 어, 저는 지금 이렇게 유병자 상품 종류도 워낙 많고 뭐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다 가리지 않고 지금 응. 다 판매가 되고 있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 가입했던 상품 중에 좀 지금은 가입을 하시지 못하지만 응. 지금 봐도 아이 상품은 정말 대박이야 응. 라고 하실 수 있는 상품이 있는 것처럼 오히려 지금 확실하게 좋은 상품으로 유병력자 상품을 준비를 해 주시면. 음. 남대로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게 진흙 속의 진주 같은 보험들이 이런 이 혼란기 때 나오잖아요 아 어, 그렇죠 회기라 네. 네. 되면 손해율이나 이런 것들이 측정돼서 사실 보험사들이 굳이 위스크를 음. 안고서 좋은 상품을 발표를 못하는데 지금은 이런 도전들 안에서 좋은 보험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눈여겨볼 만하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우니 전문가 도움을 꼭 받아야 된다 음. 꼭. 약관적인 어떤 진짜 독소조항들 없는지 확인하시고 가성비가 좋은 건지 다른 보험에 비해서 가격 편차가 크기 때문에 보험사마다 꼭실질 설계를 통해서 좀 안내를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정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있긴 하지만 좀 눈여겨볼 만한 회사 음. 특장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정리를 해주신다면 이제 상품이 워낙 많다 보니까 회사별로 이렇게 설계를 한번 해봤어요. 네. 해봤는데 기준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음. 게 심사 조건이 까다로워질수록 보험료는 저렴해진다. 음. 그래서 가장 저렴한 간편심사 보험은 335, 333 이렇게 중할증 조건으로 들어가는 상품이 제일 저렴한 상품이고 그 다음에 325, 그 다음에 32, 315요 순서대로 이제 보험료가 점점 비싸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2021년 5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325 상품은 흥국. 네. 손해보험이라든지 농협 네. 손해보험이 조금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좀 괜찮아 보이고 주말증보험 어, 333이라든지 335 상품에서는 KB라든지 음. 현대해상 이쪽이 음. 이제 좀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3.1 음. 고지 상품은 갱신형으로만 반응하시는데 여기는 또 KB가 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게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현재 3.25 안 가셔도 되는 분들도 계시고 어, 네, 네, 그리고 또 3.25로 가입을 할수 있었는데 못하는 케이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건강검진 이후에 대장용종 제거 음. 더 어. 충격적인 건 이제 수면무호흡증 검사 뭐 이런 거 어. 아예 유병자도 가입이 안 되시는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예. 음. 어, 이런 음. 예외적인 사례들도 있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아직 이런 케이스에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준비해 보시고 네, 상담 받아보시는 것좀 추천을 드리고 제일 궁금해하실 내용들은 이런 것 같아요. 유병자 보험 너무 다양하다고 알겠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가입하는 게 가장 좋냐고 라 물어보실 것 같은데 유병자 보험도 결국에는 보험 상품입니다. 회사별로 같은 암진단비를 천만원 지급을 해준다고 해도 보험료가 회사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음. 어, 일단 회사별로 비교를 해보는 것이 제일 첫 번째고요. 내가 325, 음. 어, 335 상품을 가입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가입이 돼 있는 게 훨씬 더 보험료가 비싼 뭐 3.25라든지 3.1, 음. 3.2 상품으로 가입되어 있으신 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신 거죠. 왜냐하면 음. 지금 내 조건 하에서 가장 유리하게 나는 뭐 유병자로 가입하는 것도 억울한데 음. 보험료까지 더 내고 있네? 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제가 비교 같은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본인의 병력 사항이라든지 지금 나의 상태를 음.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최대한 유리하게 가입을 하신 게 좋아요. 또 하나 이제 유병자를 가입할 수 있는 꿀팁. 이거는 꼭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된다. 어, 유병력자 상품 같은 경우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워낙 고객님들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음. 뭐 일률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할수 있다. 음. 없다라고는 이 제가 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유병자 상품은 본인의 상황에 제일 맞게 합리적으로 최대한 좋게 준비를 하는 게 맞다. 음. 어,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뭐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남성 한 50대 이분이 뭐 2년 반전 2년 반전에 뇌출혈로 수술을 받으시고 현재 뭐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시고 뭐 요런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아나 보장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해서 3대 진단비와 이대 질병 수술비를 준비를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고객님의 경우에 뇌혈관 관련해서 이제 수술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일반 심사는 진행이 힘드시겠죠, 당연히. 음.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고시 조건에 맞춰서 3, 2, 5. 뭐 2년 이내는 지났으니까 네. 3, 2, 5 조건으로 학품을 가입하는 것이 맞는데 3대 진단비랑 1회 수술비를 모두 음. 3.25 상품으로 준비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음. 거죠. 몇몇 회사의 경우에는 혈압 약을 복용을 하시거나 과거에 이런 질환이 있으셔도 병력이랑 무관하게 암 진단에 대해서는 일반 건강체랑 똑같은 음. 심사 기준을 적용시켜주겠다라는 회사들이 몇 곳이 있어요. 그래서 암 관련해서는 일반 심사를 받는 회사로 준비를 하시되, 음. 나머지 2대 질환 진단비라든지 수술비는 유병역자 325 간편으로 나눠서 가입을 음. 하시는 게. 그럼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이 가정치를 좀 보여드리면 어, 네네. 더그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계를 한번 해봤는데요. 메리츠 상품이 이제 유병역자 시장에서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네. 제가 메리츠 상품을 좀 설계를 한번 해봤어요. 네. 5 0세 남성의 고객님께서 메리츠의 325. 간편심사 보험으로 20년 납 100세 만기로 일반암 3천 유사암 1천만원 그리고 뇌혈관질환 1천만원 허혈성신장질환 1천만원그 외에 이대질환 수술비 각1천만원씩 준비를 할 경우에 20년 납 100세 만기 기준으로 이게 무해지형 상품이거든요 네. 16만 8,900원 네, 월 납입 보험료가 책정이 돼요 이 네. 분께서 이렇게 3, 2호 상품을 통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아니라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 진단비는 무서류로 일반 건강체에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 MG 손해보험에서 준비를 하실 경우 암 진단비 3천만원에 유사암 천만원 을 65,770원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고요. 음. 그외에 나머지 2대 진단비랑 수술비 같은 경우는 3.25플랜을 좀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 있는 한국과제로 준비를 하시게 될 경우 월 56,742원으로 음. 준비가 가능하세요. 이게 이제 합해서 계산을 해보면 약 12만 2천 5백원으로 음.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메리츠에서 준비했던 보장을 그대로 똑같이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건데 지금 보험료 차이가 월 4만 6천 원 어... 가량이 나는 거죠. 이게 1년이면 뭐 55만원 돈이고 네. 10년이면 550만원 그리고 납입기간 전 기간인 20년을 기준으로 볼 때는 약 1100만원 어, 같은 보장인데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네요. 총나보험료 기준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음. 이런 식으로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준비를 하셔야 내가 보험료 몇백만원 많게는 몇천만원까지 아끼실 수 있는 음. 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쨌든 조합설계를 통해서 그리고 일반체 건강체와 유병 조합하는 설계로써 가져가는 팁이 될수 있겠네요. 네. 고객님들이 네.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네. 아, 최근에 3개월 이내에 대 병원 좀 갔다 왔는데 음... 무조건 안 되는 거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음... 이런 분들께 좀 대안을 좀 주신다면 3개월 이전에 치료 이력이 있으신 분들이 네. 계신데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게 예전에 뭐 대장용종을 제거한 지뭐 1개월밖에 지나지 않아가지고 음. 아예 보험 가입이 거절됐던 케이스도 분명히 있었죠 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유병력자 간편 보험 시장이 좀 활성화가 되면서 대장용종이라든지 백내장 양안 수술을 했다든지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았어도 1개월만 지나면 유병력자 간편 보험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는 회사 있습니다. 음... 모든 질병이 다 보장되는 이건 아니고 음... 특정 질병만 이제 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질병이랑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다음에 전문가랑 상담을 하시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겠죠. 하도 유병력자 시장이 커지기도 했고, 음. 보험사들간에 이제 경쟁이 좀 심화되다 보니까 네. 가벼운 경증 질환에 대해서는 뭐일 개월 이후에 바로 이제 인수심사를 해주는 회사들도 음. 네, 생겨난 것 같습니다. 가장 맞아요. 요즘에 학한 네, 실손보험 관련해서 음, 어, 실손보험에서도 유병자 실손 실손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어, 네, 맞습니다. 네, 이 유병자 실손보험을 잘 관리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병력이 있는 분들 중에서 실손보험 가입이 안 되시는 분들이 혹시나 모를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을 텐데요. 유병역자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 2018년 4월에 제일 처음 판매가 됐었어요. 음. 판매가 시작이 됐었고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손이 재가입 주기가 15년 일반 실손이 15년인데 반해서 또 유병자 실손은 재가입 주기가 3년입니다. 네. 그래서 2018년 4월 당시에 처음에 상품이 개발되자마자 바로 가입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2021년 4월, 저번 달이죠 네. 지난달에 아마 이제 재가입 관련해서 이제 안내를 받으셨을 거예요 음. 핵심적으로 아셔야 되는 부분이 유명역자 실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상품을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음. 고객이 회사에다가 직접 재가입 의사를 밝혀야 된다 라는 음. 게 이제 정말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뭐 보통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아 이거 뭐 스팸이야 뭐야 뭐 상품 홍보하려고 전화했냐 음. 라는 식으로 이제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보험회사에서 오는 이런 연락들은 꼭 유의를 하셔가지고 음. 받으셔야 된다. 담당설계사가 계신 분들은 담당설계사한테 꼭 확인을 요청하셔야 돼요. 어, 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고객이 재가입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경우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재가입 의지가 없는 걸로 보고 음. 아니, 상품이 없어지는 음. 케이스가 발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4월이니까. 네. 첫 이제 재가입 갱킹이 이제 4월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가입일 전날에 보통은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놓치고 지나가신 설계사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희 영상 보고 계시고 어, 이제 보험 영업을 시작하시면서 유병자실 돈을 판매하실 분들 계신다면 꼭 체킹해놔라 그렇기 때문에 보험 전문가로서 유병자시장에 대해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공부가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앞으로 저희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보험용소 댓글 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거고요. 상품 안내를 좀 받고 싶다. 특히나 3년 내에 유병자재통 가입하신 분들은 사실 조건이 가장 안 좋은 시기에 가입했다라고 도볼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좀 완화된 중할증 관련된 유병자 보험으로 변경하는 것이 좀더 유리한 건지 안 그러면 기존의 유병자 보험을 유지하는 게더 유리한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비교 안내 받아보시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병자 관련된 좀더 상세하고 유용한 정보들 가지고 다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